안녕하세요. 동판의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뽐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희입니다. 1월 셋째 주 주간주식 시장 전망입니다. 요즘 시장의 화두는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죠? 그렇죠. 뭐, 뉴스에, 투자와 관련된 뉴스에 <웃음> 절대 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네. 예, 사실은 연초의 수급, 네. 거래량, 이런 네. 등등도 특히 기관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조금 생각해 하는 네. 어, 이런 수급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말씀과 함께 하디쇼에서는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어, 공모가 막상 상장되었을 때 그때 뭐 따상따상 따상 이런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건데 그랬을 때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매수도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관련된 관련된 업종, 뭐, 전기차 쪽이겠죠. 그런 쪽에 대한 투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하디쇼에서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1월 달에는 계속 안 좋습니다, 그죠? 네, 계속 음. 안 좋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많이 좀 빠졌고, 음. 예. 이제, 뭐, 뉴스에서 다 알고 있지만, 음. 어, 현재 하락을 주도하는 건 기관 투자였죠. 예. 어, 현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1조 정도 지난주에 이제 순 음. 매도를 했는데 다행스러운 건 어,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역할이 좀 컸던 건 예. 조금 희망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와 더불어서 공매도 규모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음. 지금 이제 공매도가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에서 3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어, 현물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하락에 배팅하는 세력이 음.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건,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쪽이 뭐 외국인 기관 전문 투자자, 네. 개인 투자자하고는 색깔을 달리 하는 그룹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참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3조 494억은 특히 코스피에서 한주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규모는 상당히 큰 거죠. 한주동안이큰 그주 겁니다. 한주 예. 동안에. 또, 보통 음. 이 한, 세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아직도 특히 기간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네. <웃음> 이유에서든 시장을 좋게 보지는 않는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것이 또뭐 LG 에너지 솔루션만 연관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웃음> 끝났으니까. <웃음> 그렇죠, 네, 뭐 그것만 연관돼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예, 예, 예. 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아까 말씀드린 하디쇼, 네. LG 에너지, 이거 태풍이라고 해야 할만 합니다. 그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 국모대는, 어, 저기, 국모주와 음. 관련돼서 아마 가장 큰, 예. 어, 그, 국모 규모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청약 금액이 무려 1경이 넘는다. 그렇죠. 이제 그거는 그렇죠. 이제 기간이 음. 이제 청약에 응모한 음. 어, 금액이 1경이 넘으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이 몰렸죠. 보통, 음. 우리가 조단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투자 시장에서 경단위 얘기가 나온 것도 아주, 저기, 에, 예. 드문 이야기가 아닌가 예. 싶고요. 참고로 일경이 뭐 돈이 다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웃음> 입찰금액이란 얘기죠. 그렇지, 입찰금액이죠. 그러 예, 입찰 이제 되도록이면 많이 받기 음. 위해서 많이 이제 써내야 음. 이제 많이 예. 받으니까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는 음.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음. 공고 희망 최상단가가 30만 원이었는데, 예. 당연히 이제 군복, 그렇죠. 과 어. 30만 원을 채웠고, 30만 원을 채워 가지고 이제 풀리는 대략 한 15% 음. 정도가 이제 공모가 예. 되거든요. 예. 개인 및 기관 합쳐서 음음. 그렇게 해서 어 저기 따져봤더니 시가총액은 당연히 한 70조 정도. 일단 이것은 시장에 공모가 되어 되었, 상장이 되었을 때 그렇죠. 이제 나중에 30만 원은 이미 음, 결정이 됐고 30만 원 기준으로 그렇죠. 공모 예정 그 주수도 저기 이미 음, 나와 버렸고 그걸 곱해 하면니까 시가총액이 대략 70조 정도 된다. 이게 됩니다. 뭐 소위 따상 따상 하면 시총은 더 올라가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음. 따상은 분명히 되니까 음. 뭐세 번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한일한번반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30%의 한 15%만 올면 100조가 되겠죠. 그러겠네요. 그래 대략 예. 지금은 시장에서는 음. 어 최소한 100조는 넋고 나지 않을까 하는데 예. 100조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은 코스피 시총 3위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은 참그 전에 네. LG 화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물적 분할. 예, 예, 예. LG 화학에서 나오면서 또 LG 화학 기존 주주들한테 엄청 또 돌팔매를 맞기도 했죠. 아, 그렇죠. 아무튼 이제 <웃음> 예. 내일하고 모레 예. 이제 일반 투자가 및 기반 투자가들을 음. 상대로, 아,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상대로 공부를, 공부를 이제 내일 하고, 청약을 받고. 하는데 예.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내일 공모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동안, 음. 어,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 일정에 맞춰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뭐, 아이들, 코모든 통장까지 다 깨가지고, 예. 어, 청약의 시장이 좀 들어오고 있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 얘기는, 어, 내일 또는 모레까지, 국 공모에 저기 참여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난주 금요일 또는 음. 오늘까지 예, 주식을 팔아야만이 예. 이제 공모에 그돈 가지고 임할 음, 수 있겠죠. 그렇다는 예. 얘기는 혹시 LG 에너지 솔루션 발 어, 매도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락 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예.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공모가 확정은 이미 되었고 공모일은 오늘 내일 네, 모레죠. 네, 내일하고 네, 모레 그다음에 최종 상장일은 1월 27일. 이, 네, 자, 이렇게 이제 캘린다 정리를 해 드리고 네. 자, 그렇다면 결국,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 네, 네, 네. 유통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것 같은데, 네, 유통 맞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이제 음. 일반 투자자 공모가 4.5% 정도 그 예. 공모를 하거든요, 총. 예, 예. LG 에너지 솔루션의 총그 보유, 그 발행 주식 음. 수 중에, 4.5%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는 10.5% 예. 그러면 은 결국 85.5%는 LG화학이 가지고 있네. 대주주가 예. 가지고 있는데 LG화학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되냐면 은 81.84% 음, 예. 그다음에 우리 사주 조합이 이 보유하게 될 것은 3.63% 음.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4.5%가 공모가 되는데 14.5. 근데 과거에 이렇게 봤더니 어, 보호예수물량이라고 음. 그래서 이제 어, 기관투자가들이 공모를 할때 음.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보호예수 기간을 가장 길게 쓸수록 일정 어, 기간 동안 팔지 못하는 안겠다. 음. 나이 정도까지 음. 팔지 않겠다. 최대 6개월이에요. 예. 6개월, 3개월 어뭐 보름 뭐 음. 이런 식으로 써내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써낸 것이 대략 어, 묶이는 게 대략 한아 어, 저기 40% 정도가 예. 묶인다 예. 그래서 60% 정도가 기관 공모 금액의 60% 정도가 음. 아, 나올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그 어, 9%에서 10% 정도가 음. 아마 아, 시장에 나올 거다 즉 공모 금액 14.5 개인투자자와 기간투자자 음. 합친 14.5에 해당되는 공모금액이 12조 7,500억 정도 되는데요. 예. 대략 현재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7조 9천억, 대략 음. 이제 8조 정도가 아마 10, 1월 27일 음. 이후 상장된 이후에 예. 풀릴 수 있는 전체 물량이다. 음. 즉, 대략 한 시가총액 100조 회사인 회사의 예. 주식이 그중에 십분의 일도 안 되는 음. 8조 동료, 8% 조 동도 대략 팔 정도 많이 <웃음>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 주가가 따상은 맡아놓은 음.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들 수가 있는 거죠. 전체 물량 중에서 외로 유통되는 물량은 아주 작다. 그렇죠. 그렇죠? 열, 과, 음. 그렇죠. 과거에 이전에 유통 물량이 대략 10% 이내로 들어왔던 예. 회사들의 대부분이 다 따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태풍의 음.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한 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어 공모 후에, 상장 후에, 네네. 상장 후에 유통물량에 어디로 옮겨지느냐, 네네. 어디로 쏠리느냐, 네네. 이것이 투자시장 전체 또 관련 업종 주가들의 큰 영향을 주겠는데. 그렇죠. 이제,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음. 또 발생을 하겠죠. 8조가 유통물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지수 추종되는 그 금액 저기 투자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수 추종이니까 무조건 그만큼 가져, 가져와야 된다고요? 무조건, 된다 무조건 음, 채워 넣는 음, 겁니다. 음, 음. 그래서 FTSE 추종 금액, MSCI 추종 금액, 음. 코스피 200 추종 금액인데 FTSE 추종 금액이 약 9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MSCI 그 다음에 MSCI 추종 금액이 대략 4천억이 음. 넘고요. 코스피 200 추종을 하는 그 자금이 대략 또 이것도 사천을 약간 넘고요. 음. 그래서 세개 합치니까 대략 일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코스피 200은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 예. 코스피 200 유동성이 있냐면은 유통 물량이 10% 미만일 음. 경우에는 그 코스피 200에 에저기 예. 그 진입을 못해요. 예. 아까 보셨지만 대략 한 9% 정도쯤 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 당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음. 아무튼 이런 저런 걸 하면은 1조 정도는 8조가 유통되는데 순식간에 1조 정도는 어디론가 확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웃음>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론가 누군가 이걸 가져가야 되니까 네. 가져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크게 오를 수밖에 없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음.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 ETF도 있고 음. 액티브 펀드들도 있고 연기금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예. 뭐,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여러 가지 연기금도 음.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이거 하면은 대략도 한 1조 정도. 예. 그러면, 음, 수급 8조 관련 2년. 투자 전략에서 팔조 관련 총 유통물량에, 예. 예. 가능물량의팔조가능에서 치수, 추종, 수요금액이 1조, 예. 그 다음에 네. 2차전지, 액티브, 이태포 예. 등등, 예. 뭐, 연기금 등등, 네, 네, 네. 다 합하면 한 6조, 6천억 정도. 예, 예, 예. 하면 보통, 뭐, 1조, 4천억, 6천억 해서 예. 2조, 예. 정도가, 예. 예. 예. 어, 2조 정도가, 2조 예. 정도가 누군가 사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반드시 채워야 될 음. 물량이 또이 정도 된다는 <웃음>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고민들이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고민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또 공모에 참여해서 배정받은 일반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예. 예. 또 어, 배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 예. 예. 계속 이제 에너, 에너지가 상장 위에 계속 크게 올라버린다면, 소위 따상따상한다면 이것을 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네, 있을 것이고 그것이 괜찮을 건지 아니면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수급 관리서한 2조 정도가 쓸어 담는 동안에 네. 관련 다른 이차 전지에. 다른 업종들도 분명히 영향을 크게 미칠 건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는 대안 투자가 나을 건지 어느 예. 쪽이 괜찮을 건지 일단,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음.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LG화학이 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예. 어뭐 100만 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60만 원뭐 얘기하고 예.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수, 음. 했,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LG화학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예.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배터리 사업부 자체가 음. 분리가 되면서 껍데기만 남는 음.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 아까 얘기했듯이 FTSE라든지 MSCI라든지 코스피 예. 200 지수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채우기 위해서 좀, 음. 어 룸을 좀 비워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LG 화학을 당연히 팔고, lg 항만 팔았겠습니까 sk 이노베이션도 음. 팔아야 될 거고 기타 2차전지 소재주 음. 에코프레브 nnf 첨보 등 음. 이런 종목들도 팔았겠죠 음. 이제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주가 어, 10 이상씩 다 빠졌어요 예.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이제 많이 오른 데 따른 밸류에이션 문제도 분명히 음. 있겠지만 최근에 sk 에너지. 에솔루션의 상장과 관련돼서 어, 어, 수급 물량, 문제도 저, 있다. 어. 그 물량을 좀그 덜어내기 위한 매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LG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놈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렇죠. 그 비율 조정을 위해서 <웃음> 예. 왜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에 코스피 음. 시가총액 3위로 들어가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준대 예를 들어서 어, 2차전지 소재주가 많아봤자 10조 음, 그렇죠. 미만이거든요 코끼리 하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웃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팔면은 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율은 굉장히 음. 에, 크게 빠지게 예, 되는 거겠죠. 예. 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청약을 하고 예. 나서 그 돈을 청약 이후에 그 돈이 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음. 주식시장에 남을 확률도 꽤 높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덜어놔, 덜어놓은 음. 물량들은 덜어낼 만큼 어느 정도, 100% 덜어냈다고 우리가 여기서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음. 어, 굉장히 많이 덜어냈을 것이다. 네. 어, 그랬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추경매수 따상을 추경매수할 것이냐, 음. 아니면은 이제 이런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꽁듯이 당이 나고, 어, LG 에너지 솔루션을 바라만, 멍하니 바라보기 보다는 지금, 어, 최근에 덜어내는 과정에서 음. 어, 낙폭이 컸던 LG화, 음. 기타 2차 전지 소재주라든지 이런 종목을 우선 음.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당 순위 음. 대비해가지고 따져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어, 저기, 100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와 관련돼서 SK 에너지 솔루션이 그와 유사한 EPS와 관련돼서 상대 가격 평가를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현재 주가에서 음. 배를 올라야만이 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EPS와 맞는 예. 그 밸류에이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어, 굳이, 예, 어렵게, 예, 음.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상에 쫓아가면서, 음. 어, 리스크를 갖는 것보다는, 어, 그아래단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즉, 같이, 이제, 그, 배터리 완성 음. 업체죠. SK 이노베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LG 화학, 이 에너지 솔루션의 대주지인데, 아까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81.8% 정도를 음. LG화학이 현재 가지고 있어요. 예. l g 에너지에 그럼 이게 70조에서 100조가 됐다면 음. 30조까지 올라가는데 LG화학의 그 평가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 즉 어, 매도에 따른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떨어진 음. 상황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의 평가이익을 반영한 LG화학의 주가 가치를 따진다면 굉장히 또 희망적인 음. 주가 전망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LG 화학이라든지 기타 최근에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소재주, 음. 어, 여전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의 어떤 희망을 본다면, 음. 어, 좀 소재주도 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많이 싸졌다는 걸 한번 감안해서 이런 쪽을 투자 대안으로 음. 삼으면 어떤가 이렇게 예, 전망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자, 에너,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이 되고, 또, 뭐, 네. 따상이 되든, 어쨌든, 주가가 크게 오르면, 네. 그 자체가 오르는 이유가, 밸리에이션 때문만은 아니다. 그죠? 실적 그렇죠. 때문은 아니고, 그건 그렇죠. 이미 그렇죠. 되어 있는 거고. 수급이 좀,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유통물량 수급이 그렇죠. 너무 작은 거죠. 8% 정도가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 수급이 작다 보니까 네. 집중이 되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를 끌어당길 개인성이 크다고 보면, 그렇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따상을 따라잡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겠고. 그렇죠. 그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럴 수도 있다면 또 어, 다른 대안 투자도 고려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것 아닌가 네,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고 네. 또 LG에너지솔루션을 매출을 받아서 청약해서 <웃음> <웃음> 몇 개를 받아서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네. 또 단기적인 어, 공모가 대비 차액을 노리는 분들도 있다면 그것도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서 음,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1월 셋째 주입니다. 어, 주간 주식시장 전망을 LG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음, LG에너지솔루션 중목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동안 1월 한달 내에 시장에 미쳤던 영향이 분명히 있었으므로 네, 네. 나름대로 어,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수급이 조금 개선되기를 바라는 예, 그런 마음도 함께 전하면서 오늘 1월 셋째 주 주간주의시장 전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